오늘 소개할 제품은 셀프 차량 관리 리커버리에서 나온 스마트카 워시 제품입니다. 제품을 열면 스프레이와 리필 용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용액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. 이 안에 보시면 카워시한 병을 분무기 용기에 놓고 물을 가득 채워주면 은 1대 10의 비율로 맞춰지는 것입니다. 총 5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스프레이 통을 열어주고 마찬가지로 열어줍니다 안에 이중 실이 되어 있어요 실을 떼어주면 뜯었고 넣어줄게요 아주 진합니다 한 방울도 아낌없이 싹 넣었습니다 오씨 보면 차량의 표면에 이렇게 먼지가 앉아 있어도 그냥 뿌려서 쓰면 돼요. 이렇게 뿌려가지고 같이 온 극세서 타월로 닦아줍니다. 초벌로 세차해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먼지랑 다 닦아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먼지가 앉아도 쉽게 떨어집니다. 비교 정말 잘 닦이죠? 운전하다 보면은 매연이나 혹은 뭐 기름, 아스팔트, 아스콘 때문에 유막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유막도 잘 닦여요 이게 차 도장면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유리 이런 것들도 풍력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휠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뿌려볼게요 기름 유막에다가 뿌려줍니다 뿌려줬고 닦아줄게요 자 보시다시피 유막도 싹 나갔죠? 플라스틱 사이드미러도 한번 닦아볼게요. 다시 뿌려주고 훨씬 깨끗합니다.